사실 우리가 대중 앞에서 이야기 할 일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안녕하세요 모형왕사도랑감사합니다. 모형왕사생정기 이번 영상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발성, 발음, 속도. 강의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말로 의사를 전달하게 됩니다. 강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별한 스킬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명확하게 강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긴장을 하면 가장 먼저 말하는 데 문제가 좀 생기죠. 호흡이 딸려서 말을 하다가 숨이 차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어, 나도 모르게 숙사포처럼 말을 쏟아내기도 하고 또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듣는 사람을 좀 답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긴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분명하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구요. 이게 이제 반복되면 그 사람만의 어떤 독특한 말하는 습관이 되어버리기도 하죠. 사실 우리가 대중 앞에서 이야기 할 일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대중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대부분 긴장을 좀 하죠. 그래서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식은땀도 좀 흐르고 입술은 바짝바짝 마르고 크게 이제 심호흡을 하고 무대에 오르지만 객석을 꽉 채운 사람들의 그 둥근 머리통만 보이죠 눈앞이 아득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 아마도 그런 기분은 지금까지 봐왔던 가장 무서운 공포 영화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 생각보다 꽤나 쉽게 이 길들여지는 동물이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 이런 상황을 몇번 마주하고 그렇게 해서 말하는 습관이 좀 어느정도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긴장하는 행동들 긴장행동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그런 행동들이 드러나게 되죠. 긴장행동이라는 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하는데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을 이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인게 적당히 경험이 좀 쌓이면 긴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무대만 노르면 늘상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뭐 강의하다 보면 특히 초반에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매번 비슷한 문제들이 항상 발성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겪는 이 습관적인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뒤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음, 그런 부분들이 습관이 되고 나면 되게 안 좋은 습관을 가진 강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예전에 그 TV에서 봤더니 아마 그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그 유명한 혼성그룹인 코요테 그 보컬인 가수 그 신지 씨가 다른 멤버들하고 함께 무대에 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혼자서 노래를 부르려고 문제에 올랐다가, 첫 데뷔 무대보다 더 심하게 덜덜 떨면서 노래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 좀 안타깝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방송에서 이제 당시 1라를 소개하면서 한동안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서 힘들었다라고 고생했다라고 털어놓기도 했었는데, 신지혜 씨가 코요태 라고 하는 그룹으로 데뷔를 하고 10년 정도 뒤의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이라는 건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끈질기게 달라붙고 떨어지지 않는 그런 찰거머리 같은 그런 놈입니다 그러면 강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 어떨까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 음,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보시는데 초반에 강사라는 직업을 갖게 됐죠 초반에는 정말 심각한 초보 강사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무대 공포증 같은 것. 강사 공포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빨라서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라고 하는 항의성 질문도 매번 들어했었습니다 저의 습관은 그거였거든요. 말을 빨리 하는 것. 저도 모르게 정말 예전 어른들 표현으로 따발총 쏘듯이 한다고 그러죠. 정말 그렇게 우다다다다다 다 말을 해버리는 그런 게 되게 오랫동안 예, 저는 고쳐지지 않아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 빠르다는 소리를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음,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듣겠다는 말도 좀 들었었고, 너무 그렇게 속사포처럼 빠르냐, 뭐 이런 얘기도 들고 그랬었는데, 그게 평소에도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이 긴장을 하니까 이제 그게 더 심각하게 나타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강사 생활을 하는 내내 저를 되게 아주 심각하게 괴롭히는 문제였었거든요. 열심히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끝나고 나면 못 알아들어서 처음부터 다시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받게 되니까 답답하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고요. 사실 뭐 지금도 생각해보면 조금 긴장을 하게 되면 말이 빨라지는 거는 지금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전만큼은 아닙니다만 예전보다는 강단을 했을 었때 수강생들을 좀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말이 좀 이렇게 총알처럼 팍 튀어나오려고 하더라도 스스로 잡아 칠수 있는 정도는 된것 같다 싶더라고요 가끔 이제 말하는 걸 고치겠다고 볼펜을 입에 물고 연습을 하거나 큰소리 책 읽는 연습을 하는 경우들을 좀 보죠 그런 연습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모습들을 심심찮게 본다는 건 그만큼 말하는 게 사실 쉽지 않다 어렵다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강사는 말을 한다는 라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 정보를 전달해야 되고 이해를 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말하기가 필요하죠. 제가 앞서 제목으로 발성, 발음, 속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첫 번째가 이제 발성인 것 같아요. 말을 하려면 일단 적절한 속도로 몸안에 공기를 입을 통해서 뱉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긴장을 하게 되면 사실 이 공기의 흐름이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처럼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 헐떡헐떡 거리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글쎄, 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말하기는 쉽지 않겠죠. 되게 재밌어요, 이런 걸 보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늘상 말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말하면서 호흡이 딸리고 이렇게 어긋난다? 이게 되게 어이없는 일이죠. 발성은 날숨, 이렇게 내쉬는 숨으로 성대에 떨림을 주어서 소리를 만드는 현상을 말하는데 발성을 제대로 하려면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적절하게 숨을 내쉬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일단 긴장될 때 크게 심호흡 한번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어. 발성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이 호흡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발음이 될 텐데 사실 제가 발음이 이렇게 썩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니까 어 발음은 일단 뭐 혀, 이, 입술 등등등등의 기관들을 이용해서 원하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걸 말하겠죠 음, 흔히 발음이 안 좋다고 말하는 거는 입의 모양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혀나 이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을 때나타나는 증상일 겁니다 2년 가까이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마스크 쓰는 게 이제 일상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뉴스에서 봤든지 뭐 기사에서 봤든지 본것 같은데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아들이라고하더라고요 아기가 말을 배우려면 소리를 듣고 말하는 상대방의 입모양을 보면서 흉내내는 이게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입모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만으로 말을 배워야 되다 보니까 발음이 명확하지 않고 입모양을 제대로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정말 좀더 시간이 길게 지속이 되면 이 부분도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강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려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발음에 관한 부분들도 뚜렷하게 신경 써야 되겠죠. 이제 막 말을 배운 아이 같은 시으로 심정으로 입술, 이, 혀 이런 이제 발음을 관장하는 기관들을 뚜렷한 모양으로 만드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이고요. 오히려 살짝 과장되어 보이는 정도로 정확한 모양을 만드는 연습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실제 말을 할 때는 그렇게까지 또렷하게 모양을 잡지는 않겠습니다만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속도인데요. 말의 속도는 진짜 저는 이제 되게 많이 고생했던 부분이라서 아주 격하게 공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사실 그 자기도 모르게 말이 빨라지는 건 결국 이제 긴장했다라고 하는 가장 정확한 바로미터인 것 같아요. 가끔 이제 그 너무 말이 빨라져서 그 속도를 순서로도 감당을 못 하다 보니까 말이 막 엉키기도 하죠 앞에 나와야 될, 뒤에 나와야 될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요 역시 이것도 의도적으로 좀 천천히 말하는 연습이 필요할 겁니다 강사가 말을 너무 느리게 하는 것도 사실 딱히 좋다고 말할 순 없지만 빠르게 말하는 것에 비해서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오히려 좀 천천히 말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제 제가 위에 언급한 세 가지 발성, 발음, 속도 이거를 글쎄 한방에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평소에 관심을 좀 갖고 꾸준히 연습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텐데, 그러니까 흔히 뭐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역시 연습이 필요한 거니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강의할 때 긴장하지 않게끔 마음을 좀 가다듬는 마음을 좀 이렇게 추스리는 그런 연습도 중요할 것이고요. 저는 한동안 강의하면서 그큐 시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이에 중요한 내용을 메모해 놓은 것들을 이제 들고 강의를 좀 했었거든요. 거기에 항상 위에 뭐라고 적어놨었냐면. 말 천천히 할 것이라고 빨간색으로 적어놨었어요. 카드를 보게 되면, 큐시트를 보게 되면 아, 말 천천히, 인지가 되도록 되게 많이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과 수강생이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연습. 이거는 게을리야만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단 말하는 거고요. 말을 할때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발성, 발음, 속도 이세 가지를 아주 능숙하게 연습을 하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강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말하기, 특히 발성, 발음, 속도에 관해서 한번 짚어보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용원사 노랑감점이었습니다.